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호치민 7군 지역에 품미응이라는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한국 교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요. 3월 17일 품미응 파크뷰라는 아파트에서 6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1살 베트남 여성이고요. 이 여성은 미국을 여행한 뒤 캐나다와 대만을 거쳐 지난 3월 16일 떤선역 공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바로 그 여성을 병원으로 옮기고 파크뷰 아파트를 코호트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코호트 격리란 간단하게 말해서 감염이나 질환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말하는 건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서 전원 격리해 가지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몇 명이 거주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불가능하였고 이웃을 방문한 사람과 베트남 가정부까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촬영 시간은 저녁 8시 반이었고 원래 이 시간에는 이곳 품위운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시간이었으나 다음과 같이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끈으로 아파트 전체를 폐쇄하였는데 당연히 1층에 있는 모든 상가들도 다 폐쇄가 되어버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교민단체 카톡방에서는 파크뷰 거주자분들끼리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그곳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고 호치민 한인회에서는 총 영사관과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 베트남 정부의 질병관리국 통제하에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 경비에게 물어보자. 경비의 말로는 외부에서 배달시켜서 먹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파크빌 거주자인 한 분이 단톡방에 앞에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중간에서 물건과 계산 확인하고 전달해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 베트남 외교부 공문에 따라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을 경유하여 그곳에서 14일 이상 머물다 온 경우 강제 격리를 하지 않았으나 18일 0시부터 모든 아세안 국가에서 오는 경우도 무조건 14일 강제 격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인류가 비상사태인데 어느 국가, 어느 회사가 되었든지 간에 빨리 치료약이 개발 보급되어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건강하세요. 네, <목소리도> 뭐뭐요 Trời ơi, không cho đi đã, ừ. ăn cơm thế nào, có người đem vô, trời ơi, k okay. cảm, à, cảm ơn, à, không, không, không, không, hỏi, hỏi l thế nào.